이번 브이로그에서는 취준생활을 벗어나 잠시 쉬어가려고 해요. 제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채용공고들이 많이 뜨지 않아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하반기때보다 바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편안해서 불안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고민한 끝에 소소한 도전들을 앞두고 있어요 영상으로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놀자! 동생이 사주는 마라탕이어서 더 맛있을 것 같고 저 마라탕 진짜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지금 조금 흥분한 상태인데 참고 있어요 흥분해 <웃음> <웃음> 어어나 진짜 순간 오랜만에나 라면 넣을까 봐 같이야 고민 많이 했는데 안 넣었냐? 응 들어? <웃음> 아. 음~~ Muga 마뭐 g 뭐가 달라 나라 u 가 a Muga Muga Muga Muga m u g g a a 아인슈페너가 콜드브루를 위해 크림이 올라가는데 크림은 진짜 달콤하고 콜드브루는 산미가 쩔어요 아니 자연스럽게 하라고 이렇게 또 이쁜 척을 하는데 제 친구가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저도 초대받아서 지금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때려치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뭔가 항상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고 인도에 고등학교랑 중학교를 나왔으니까 항상 인도에 뭔가 이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히 지금 우리 막 인스타 계정에도 보면 은뭐 사람들이 계속 언제 오픈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해 그리고 인구도 많지 근데 밀크티랑 버블티가 사실 대중적인 음료로 작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인도 시장도 베브리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되게 퍼즐이한게 많았어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하고 회사하고 이제 바로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협업 이벤트를 이제 많이 했어 요두번 아, 하고 요청이 한 10개 픽스된 것만 해도 엄청 많았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아. 협업 좀 하고 있어 우리가 단독 매장을 내기는 어렵고 공간 쉐어링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좀열수 있는 걸 생각해 보고 있고 테이스팅 세션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 반응도 보고 우리가 이제 좀 추구하는 어, 테이스트라든지 밀크티 테이스팅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 음. 그런 반응들 보고 우리가 많이 스터디를 더해서 시장에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음. 인도는 솔직히 그냥 뛰어들기 너무 어려워 이유가 일단 인도 사람들이 되게 레이지 하기도 하고 인도에 그냥 뛰어든다는 은 아마 나는 좀비추야 근데 좀 알고 하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은 나는 진짜 잠재력이 너무 커서 인도 시장에 약간 진출해 줄수 있는 데가 약간 다리 역할을 해준다든지 혼자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고 내 동업한 파트너가 있었으니까 같이 의지하면서 인도에서 쉽진않았지파이팅 달고, 그리고 향은 비가 음그 더, 더 세지? D는 엄청 단데 어떤 디? 느낌이냐면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행차 그 우유 맛이 나 D는 D가 너무 달아가지고 위에 단맛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 We h a v e dark m i n d s t h s yes, alright e <웃음> a n o n if y o w a n t t o Go for I just need some fresh air and an old friend. I'm so glad that we started talking again. Turn up the radio, I love this song. Remember when we used to stay up all night long? How's it been going, o l house and mom? The road i s so empty, this is so damn cold. If we stick on the highway, we can drive all night long. i t s f i m e by you, I'll take the passenger seat. We can drive. 마지막 섹션은 이제 가장 입에 잘 맞는 밀크티를. 한는 거예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준것 같아요. 예, 아니 이런 노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다음 영상은 기획도 끝나고 시나리오도 다 적었어요.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기대감을 주고 싶어서 아니 기대해 주셨으면 해서 그 영상들을 다 지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개연성은 떨어지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잘 먹고 쉬면서 제가 어떻게 생산적으로 살아야 될지 이제 좀알것 같아요. I... 지금이 9시 22분이에요 유튜브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또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준비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한번 해보면서 콘텐츠도 남겨보고 또 실제로 시간도 잘 활용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I i Then n hurry. Hey, s 제 인스타그램에 오면 링크 있으니까 우리 양양이 보러 많이 와주세요 Don't worry Baby don't worry One gets more on sleep Why you always in a hurry He got bigger things planned for you Don't worry You ain't gotta come to conclusions this early I'm worried about my father's health I'm worried about being by myself, by myself. I'm worried too well I'm worried but I did it to myself yeah I'm worried that you don't need